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검사 불합격으로 해서 이제 입고를 했습니다. 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시운전을 해봤었는데요. 음, 쉬운전을 해보니까 차가 힘이 너무 없습니다. 예, 출력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매연 자체도 예, 많이 예,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센서 데이터를 보니까 음, VJT 이게 터보 쪽에서 지금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고장 코드는 없는 상태고요. 시동을 걸어서 스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 부족.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예, 터보 쪽인데요. 이 터보 쪽에 보면은 이 예, 부분, 이 음, 벨브 자체가 예, 문제가 음, 많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음, 솔레노이드, 터보 제어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진공이 정상적으로 어, 오는지 그리고 이 음, 밸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진공이 왔을 때이 부분이 이제 밑에 로드가 당겨주면서 터보 작동이 이제 정,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선은 이 부품 자체가 진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진공, 진공을 이제 가했을 때, 진공 형성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에 이밸브 안쪽에 고무막식으로 그 되어 있는데요. 예, 그쪽 부분이 현상이 난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걸 보겠습니다 진공을 가했을 때이 로드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Thanks. <laughs>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스토리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